궁금해 할수 있지. 신식 어, 같은. 관 아무튼. 거진 바로 그냥 종교를 바꿔 버린 남자예요. 어쨌든 실사됐다면서. 이했어요 한번 들어보죠. <웃음> 슬로 오늘 일상의 진원입니다. 정인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좀 특별히 리뷰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웃음> 합니다. 홍당 유튜브 채널에서 또 방영되고 있는 <웃음> 고민아웃이라는 고밍아웃. 프로그램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교회에서 뵙기에는, 복사님한테 물어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애매한 어려운 질문들이 있죠. 뭔가, 그쵸, 그쵸. 연애 관련해서라든지 주식. 해도 되는지 그치, 뭐 코인 해도 되는지 그 애매하죠. 그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도 보고 리뷰를 해보는 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음. 이분이 빨... 목사님이시네. 아 미래이시래요. 진짜. 고밍아우. <웃음> 어? 네. 나 이분 누군지 알아? 개그맨이신데 맞아 맞아. 지금 새롭게 우리... 하서 패널도 하실 것 음, 우리도 이거 과자 먹고 싶다. 다음 주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이 궁금해할 수 있지? 스킨십 같은 거? 한민강수 코인주자. 맞네, 엄청. 조금이긴 해. 아, 이소리라는 친구는 거구나. 제가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친구예요 나대요 네. 어, 이소리는 <웃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무슨 고민이지? <웃음> 커피 뭐야 나 목말랐는데 고마워 썸을 타고 아니, 있는 장인 거지, 거긴 거긴 거긴 거지 거긴 지금 거긴 약간 음. 대학교 와서 네. 내가 가장 잘못해서 좀창피했 아직까지는 <웃음> 고민은 뭔지 <웃음> 모르겠네 <웃음> 네. 아 맞다 이거 뭐예요 저게? 나 이거 무슨 소리지 는데 이거 내가 에? 너 주려고 직접 만든 거야? 어저래가 표정이 뭐... 떨떠름한데? <웃음> 음... 예쁘다 잘 만들었네 그치? 어맞아 아, 아, 좋아하는 여자인데 그 남자분은 크리스탄인데 어떡해. 좋아하는 여자가 불교인 거야 어떡해 커플 염주를 준 거야 지금 뭐 어떡하냐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주변에 기독교인 친구밖에 없는데 어, 그래도 참네 난감하다. 저거를 또 그니까 <웃음> 난 고민해볼 거 같아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전도사님 <웃음> 어. 와찬양곡 리스트 응 뭐야 진짜? 전혀 아, 몰랐구나 어. 저런 응. 지금 응. 말하니 근데 넌 불교지 응 아니 뭐야 <웃음> 그럼 말을 하지 난 그것도 그래. 모르고 나한테 영지나 주고 괜찮아 그래, 내가 말할 때.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 아 아니야 이거 다시 줘봐. 응. 응 왜? 아니 너도 기독교인데 좀 차기 그럴 거 아니야. 에이 작가님. 괜찮아. 너가 준 건데 그냥 차지 뭐어때네 그래? 너가 말했다. 나중에 뭔가? 다른 소리하면 안 된다. 응이 좋아라 보다. 맞아. 바로 종교 바꿨네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맞아. 나도 아쉽긴 하네. 나도. 바로 그냥 종교를 바꿔버려서 남자애가 어색해도 끝이 다됐다면서. 그러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소리가 좀팔 찐데 뭔가 돌려주기도 좀 그렇고 종교 차이로 멀어지기는 싫었어요. 이 소리랑 어색해진 것같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았죠. 다 됐다. 이제 먹자. 이렇게 식적이도 하는 사람이 뭐 어때요? <웃음> 이렇게 하는 게아 근데 또 암에는 또 소리내서 하는 것도 웃기네 음. <웃음> 괜찮은 듯 싶다가도 서로에게 자꾸 미안해지고 계속 차고 있네 근데 이거 볼 때마다 그거 할거 아니야 이솔 응? 이솔아 이솔아 응? 시험도 응. 끝났는데 토요 정은찬! 그때 내가 말했던 친구들 있잖아 이번 주말에 속초로 1박 2일 여행 가는데 우리도 같이 갈수 있는지 물어보네? 같이 가자 어때? <웃음> 주말에 가지 주말에 크리슨한테 아... 주말은 또 다르거든 아 토일? 응 시간 돼? 맞아 아나 응? 일요일.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암 없잖아 응. 음, 금토는 어때? 이번에만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아 저번 주에도 교회 간다고 애들 못 만났잖아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게 주가 1년에 52주잖아 그 중에 한번두번 번 빠지는 거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특히 이제 막 불교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주 절 가고 이런 사람들 흔치가 않잖아 그치. 그래도 불교거든 그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 맞아.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교회에 그 매주 가는 저를 이소리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소리한테 미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일요일은 안될것 같은데 말 잘하네 진짜 진짜 미안해 확실하게 네. 해야지 이렇게 네. 일단 알겠어 아, 미쳤다 지금 아, 아주 좋다 어, 일단 알겠어 일단이라는 거지않전이 소리가 건 아직 너무 말이야. 좋은데 <웃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녀가 어... 불교인데 이 관계를 이어가도 될까요? 어... 얘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말에 놀러 가고 싶은데 아, 일요일에 또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 토요일날 놀러 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속상할 수 있겠다 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비기독교인과의 연애 경험이 있으세요? 있죠 솔직하게 말할 게요 네. 한번 들어보죠. <웃음> <웃음> 그때 저의 신앙이 그렇게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음.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도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나는 그때도 꿈이 목사님이었으니까 응. 썸만 타도 내가 목사님이 될래 라는 걸 알았거든 <웃음> 그래서 나는 항상 사귀기 전에 너 나랑 사귀면 교회 갈 거야? 이걸 물어봤어요 오. 그러면 애들이 항상 간다 그랬었어 근데 갔냐? 결국 안 갔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나도 실망하게 되고 나는 얘가 교회에 안 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얘는 내가 교회 가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이러다 음. 보니까 크고 작은 이런 감정의 트러블들이 있었거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어때요 이렇게 종교가 다르거나 이럴 때목사님보실때 만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종교가 다른 사람 만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한 번은 만나봐도 된다 생각해 만나보고 그걸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어. 라는 걸 경험해봐도 좋다고 생각해 어. 만나면 절대 안 된다까지는 <웃음> 얘기하지 못할 것 같기는 해 맨날 어. 나도 만나본 적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내가 만나본 경험으로는 안 만나는 게 좋겠다라는 음. 생각은 있는 것 같아 크리스천이라면은 연애를 위한 연애는 없다고 생각을 해 결혼을 음. 향해 나아가는 예비 과정으로서의 연애가 있어야지 연애를 위한 연애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은그 연애 시작부터 뭔가 그 하나님 만나서 건강하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음. 나는 비추천한다 짧게 말하면 만나도 된다 음. 어. 아니, 그거에 있어서는 <웃음> 완전히 자유해도 된다 저는 그랬으면 그럼. 좋겠어요. 처음부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야 된다. 없어 없어. 그리고 없어. 뭐 너무 좋은 사람인데 다 교회만 안 다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뭐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단 결혼 전까지는 거야. 그렇게 만나도 된다. 결혼을 그치, 진지하게 생각하기 전까지는 되죠. 처음에 만날 때는 좀 자유함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데. 이 관계가 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먹든지 오늘 먹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여기 뭐 있냐면 무엇을 하든지예요 여기에도 연애가 들어가는 거죠 혹시 두 사람이 있는데 둘다 괜찮다면 믿는 사람을 먼저 만나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갈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게안 믿는 사람 아까 전도할 수도 있다고 랬잖아요 음. 근데 전도한다는 라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나는 맞아. 전도사지만 아,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는 할수 있어 이 가까운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만나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전도한다는 라 거는 진.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 어, 일단 나도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어,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웬만한 자신감 있는 게 아니라면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음. 마음 밸런스 게임은 요즘 그래도 많이들 하니까 밸런스, 밸런스, 게임? 네. 밸런스 게임으로 키도 180 능력도 확실해 대신 넌 크리스찬 그 다른 게 <웃음> 그리고 분석군데 능력이 없어. 먹여 살려야 돼. 근데.. 아 그래 둘다 성썼고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네. 야, 그럼 괜찮지 않다. 이다 <웃음> 누구 나한테 막이라고 그는 거야? 저 <웃음> 그러면은 키 크고 직업 좋은 비기독교인 현빈데 능력이 없어서 내가 먹여 살리는 독실한 기독교인 현빈. 이건둘다 현빈이라서 황금 밸런스 어... 아니에요? <웃음> 저는 뭐기독교니까 기독교인 고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리고 능력이 있지 왜 없어. 얼굴이 <웃음> <웃음> 어떻게 하면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요? <웃음> 네 맞아. 크리스천으로 가죠. 어. 크리스천으로 가요? 네. 아니, 아니,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어. 그러면은 어. 크리스천이 아니라 네. 그럼에도 크리스천이죠. 손석구가 아, 아니어도 저는 크리스천으로. 어때요? 그럼 우리 박형식인데 어. 대답 잘해야 돼요.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 선택했다 그랬어. 아멘. 네. 네. 아멘이다 <웃음> 진짜. 저는 마음만 같아서는 진짜 그 전자의 박형식을 전도하고 네. 싶지만 음 <웃음> 네. 전도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웃음> 저도, 네. 저도, 네. 저도 크리스천을 만날 것 같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 날짜 다 잡았어 너무 괜찮아 이 사람 너무 다잘 맞았는데 이제 종교가 하나 안맞아어떻게할거야 연봉 했나? 천! 달에.. 달에. 아, 연봉이 천이면 아, 너무 귀엽다. 좋다 <웃음> 대 <웃음> 천만 원이면 얼마야? 백만 원은 100만 원못 버는 거 아니야? 아니, 모래, 모래, 모래, 래 백만 원못 버는데? 바에천이지바에천 월급 천! 월급이 천? 어. 아니, 근데 돈이 그래도. 중요한 게 어, 아니잖아요. 아, 아, 아, 너 다리 월천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아니 <웃음> 쉬운 건 아니지만 나 아직 어리셔서 월천이 지금 어떤 건지 지금 와닿지 않는, 어, 않는 거야. 어 와닿지 않는 거야. 수많은 수많은 사람 월천의 그 무게를 모르지. 잘 모르지.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웃음> 무교예요. 근데 너무 좋아서 결혼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결혼이 하고 싶. 어 이게 해결될까? <웃음> 하나님께서 결혼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 시간은 그 사람이. <웃음> 직접 신앙을 결정해야 되는 어... 시간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나 없어도 하나님을 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실 교회 다니자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사람이 나 없이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어, 어떤 사람, 기독교인 분이 비기독교인 분이랑 몇 년을 연애를 했는데 음. 결혼까지 얘기를 하고 결국엔 헤어지셨는데 음. 그 기독교인 분이 금방 새로운 기독교인 음. 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잘. 려고 아, 했어 진짜 말씀해 주신 어. 게제 맞는 말 같아요 이 연애가 깊어질수록 우리 둘의 그 시간과 약속과 그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치, 그치. 도저히 이거는 넘을 수도 없고 뒤엎을 수도 없는 어. 막 그런 것처럼 커다래 보이는데 맞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예비해 주신 그 약속과 시간이 더 크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다음 편 어, 나는 뒷담화를 잘하는 편이다 어, 하나 둘셋 다음 번은 뒷담화가 둘, 있는 셋. 거구나 <웃음> <웃음> 야, 목사님 왜 이렇게 성도도 뒷담화를 하 오, 아까 반복을... 자, 오늘 이렇게 고민가운 어... 영상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재밌었어. 네, 일부러 어. 오늘 리뷰한다고 영상들을 안 봤었는데 어, 되게 재밌네요. 크리스천 청년들이 진짜 고민하고 있을만한 주제들을 그치? 너무 현실감 있게 보여주다 보니까 음. 몰입도 더 되고 또 나는 걱정됐거든요. 크리스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 곳일 텐데 음.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해결을 해주실까에 대한 걱정들이 됐었는데, 너무 목사님께서도 음. 너무 적절하게, 또 크리스틴 청년들이 잘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도움이 되겠다, 그치. 이 컨텐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내뭐 뒷담화 문제, 뭐 크리에이션이 주식을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막 코인 해도 되는가, 뭐 이렇게 등등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치. 영상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꼭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네. 그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또 이런 이런 컨텐츠도 있으니까 또 한번 찾아보시고 갖고 계신 고민들이 있다면 아마 이 영상들 보면 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텐츠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목소리> 저희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그니까 구독 좀해